MBC MBC 당신의 차에는 어떤 스티커가 붙어있나요? 우회전은 그냥 하면 되잖아 성급한 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우회전 일시정지 모르셨나 봐요 오토바이로 못 가는 데가 없지 <웃음> 난폭 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오토바이는 인도로 올라오면 안 돼요 킥보드? 들이서타니까더 좋다 고개 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두명 이상은 절대 탑승 금지!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전동 킥보드도 도로에 나오는 순간 모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운전자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운전자인가요? 공익광고협의회 표준 FM 92.7, 1 0 2 5 메가헤르츠 원주문화방송입니다. HLSBS FM 아이유입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우리는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 오늘도 달려갑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간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음.